안녕하세요, 세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리 꾸미기 할때 굉장히 유용한 글씨 꾸미기, 그라데이션 글씨 만들기, 그리고 입체 글씨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데 핑크색을 메인으로 썼으니까 이거는 좀더 진한 자주빛의 모나미 플러스 펜이거든요. 이거를 한반 정도만 덧 색칠해주도록 할게요. 되게 별거 아닌데 하고는 예쁘더라고요. <목소리> 여기에 조금 더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얀색, 흰색 젤리 롤 펜으로 약간 광나는 느낌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테두리를 그릴 수도 있고 안그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안그리고 느낌이 또 되게 커요 일단은 지금 안그린 상태고 얇은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음. 이렇게 테류리를 했고 여기 이제 그림자를 표현하는 방법도 되게 가지가지 가지, <웃음>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일단 첫번째 샘플은 이거고 그리고 또 다른 이 안녕하세요의 그림자는 이 펜을 그대로 이용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연두색 사인펜을 사용해서 이것도 이렇게 그라데이션 된 느낌을 이번에는 얘는 획을 좀 여, 연한 건 아닌데 아무튼 회색깔? 이 회색을 사용해서 획을 처리해보도록 할게요 음.. 펜이 나왔다 안 나왔다고 나 지금 이게 펜이 상태가 안좋아서 어, 약간 뭔가 보라색도 예쁠 것 같은데 하단에 보라색 이런 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어, 이거를 팩을 안딴 상태에서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이 연한 회색 펜으로 약간 이런 느낌? n o 이렇게 따고, 이거를, 여기에 빗금을 쳐서, 그림자 효과를, 음, 슬쩍 약간 파란색 물에 빠진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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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형광펜이나 뭐펜 이것저것 사용해서 이렇게 입체 글씨 쓰는 방법을 여러분이 흔하게 갖고 있는 사인펜이나 형광펜들 활용하면 은 글씨를 꾸밀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저도 다이를 꾸미기 하다가 조금 좋은 팁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또 올게요. 안녕. 빠이.